오늘은요 제가 다음주에 바이크를 빌려 가지고 좀치앙마이 외곽으로 여행을 다닐 거기 때문에 여기 태국에서는 드론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드론 날리기 위해서 오늘은 드론을 등록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 가지고요 그냥 지금 빨리 등록을 해버리려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NBTC 오피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한4 k m 정도 되는데 자전거 타고 와도 금방 오네요 들어가서 이제 드론 등록을 바로 해볼게요 런치 타임? 아... 점심시간이래요 30분 남았는데 바로 앞에 다행히 뭔가 먹을 걸 팔고 있어요. 저도 아직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루던, 타이루던. 아, e 슨 통감가? 아, 스파시 아, is i spicy or? 레이트, 야 스페이스, 오케이, 야. 요한,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แอ้นีหมือนกันช่วงชิงเกิดมานะที่หูหรออยากมาตาเหนี่ยมพวกคนมาลังคือขอบคุณนี่เขาประตุนใจของกันก็เจ็บคุณแก้งแห่เปห่งขอบคุณไงตอนนแ้นตอนนั้นของกับคุณชุดไหมไม่ปักชีหืม <simitation> <simitation> <simitation> 방금 저걸 먹고 왔거든요 35바트 한국 돈으로 1200원 정도인데 <웃음> 올드시티에서 왜 저거 못 먹어 봤지? 솔직히 무슨 메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m b t c 오피스 바로 앞에요 제가 아까 먹은 그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길 건너면 바로 근데 거기 너무 좋아요 비행기 잠깐 잠깐 뜰때 소리 나는 거 빼고는 굉장히 조용하고 새소리 모기, 고양이 좀더 앉아있고 싶었는데 모기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여기 되게 좋네요 혹시 저는 스타일이 좀 도시랑은 잘안 맞는 것 같아 난 치앙마이가 그렇게 막 기대했던 것보다 그냥 음잘 모르겠어요 한달살기 하기 좋은지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드론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이렇게 서류를 줘요 그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자 지금 이제 끝내고 왔는데 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서류만 기입하면은 그냥 바로 돼가지고 드론에 대한 내용을 좀막 기입하느라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미리 알고 가면은 이것도 금방 될것 같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영어도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입을 몇개 잘못해가지고 기입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주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매빅 에어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매빅 에어로 신청하시는 분이 무엇을 기입을 해야 되는진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아 준비물은 드론 앞 뒷면 양옆이랑 위 아래 면 이렇게 여섯 장이랑 시리얼 넘버 보이는 사진 한 장이랑 그리고 리모컨 시리얼 넘버 사진 이렇게 총 여덟 장 찍힌 거를 A4 용지 한 장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뽑아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제 갖고 오면은 여기서 사본을 알아서 카피해 주니까 그거를 내면 되고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쉬워 생각보다. <웃음> 고자 고쳤어요 끊어져서 뒤에 계속 달랑달랑 거리고 다녔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렌즈를 다양하게 안 들고 와서 사원을 돌고 싶진 않았는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원을 대충 보면서 왔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원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려고 해요 저녁엔 또뭐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거든 저는 지금 나이트바자에 있다가 나왔어요 어, 약간 태국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막 음식도 큼지막큼지막하고 서양식도 많고요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맥주가 스몰 사이즈 창이 하나에 100바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좋았던 거는 음악이 팝송이 계속 나와가지고 음악 선곡이 제가 듣는 노래들이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백밧짜리 맥주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외국분들도 거기 오신 외국분들도 국가가 비싼 걸 아는 것 같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그냥 맥주 한 잔이나 콜라 한잔 그냥 한병 사놓고서 자리 잡고서 음악 듣고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니면 어딘가 항상 목적지를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근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일전에 모바이크 소개시켜드린 적 있잖아요 그 모바이크 보면은 진짜 한 서른 대 보면 한대 정도? 기어 변속이 달려있어요 이것 타고 오니까 진짜 빨리 돌아왔어요다른건 기어가 없어요 그냥 다 기어가 1단 정도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는 느낌이 안 나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 일단 숙소 앞에 돌아왔는데 오늘 뭔가 얼떨결에 엄청 많은 걸 했죠? 아무튼 오늘 하루는 또 이걸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